이제 범위를 씌울 건데 b2부터 b7까지 범위를 씌웠죠 그러면 b2셀에 있는 초식이 초식하고 같으면 true라는 값이 됩니다 이 true라는 값은 숫자 1하고 같죠 근데 숫자 1은 그냥 되지 않고 이 곱하기 연산자를 만나면 숫자 1로 변환이 됩니다 그럼 숫자 1 곱하기 c2셀의 값을 해주니까 1 곱하기 180이니까 180이 자료값에 들어오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6식은 펄스가 되죠 초식하고 같지 않으니까 펄스라는 값이 됩니다 그럼 펄스는 숫자 뭐하고 같냐면 숫자 0하고 같습니다 그럼 0 곱하기 500이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0 곱하기 500 결과인 0이 나오고 이제 나머지도 똑같죠 그럼 이제 6식이라고 적힌 건 전부 0으로 나올 거고 초식이라고 적힌 건1 곱하기 자기 값이 돼서 이렇게 값이 구해질 겁니다 그러면은 6식은 또 0이죠 그 다음 초식은 200 그럼 이 중에서 제일 큰 값을 찾으라고 하면 350이 제일 크니까 350이 정답으로 구해지죠. 근데 min을 쓰라 그러면 이제 초식이면 초식의 값들이 제대로 구해지는데 6식은 false가 되니까 0이라는 값이 나오죠. 그럼 이제 이 숫자 값들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찾아라 라고 하니까 0이 찾아져 버리죠. 그래서 min을 쓰면 결과 값이 0이 구해지게 됩니다.